하이자! 앙필입니다 이번에 먹어볼 메뉴는요 처갓집 양념치킨 다들 아시죠? 푸린 양념치킨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 있고 오리지널 있고 이건데 이번에 먹어볼 건 블랙 슈프림 블랙 라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지는 꽤된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기쁘기 많이 늦어요 으 요것이 바로 블랙라벨 치킨이라고 합니다 뭔가 데리야끼 소스나 이런 거 연상이 되네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<웃음> 개인적으로는 일식 데리야끼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네요 약간 매콤한 향이 담돌긴 하는데 맵찔이 분들한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처갓집 영양치찌 한번 먹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평판는끝 <목소리>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맛있는 신메뉴 발견되면 그때 바로바로 바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바이팅